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 종목인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어, 보고, 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전자업종, 아, 그 중에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이 어디지, 어딘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전자는 어 우리나라 시총 1위기 때문에 어 네이버에 뭐 검색을 해도 하루에만 뭐 300개가 넘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어 종목이 이 바로 삼전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몇 가지 어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 최악의 업황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반등할 것이다라는 또 이런 어, 뉴스가 있었고 삼성전자 매물폭탄 26조 와르르 해가지고 삼성 해체법 요 삼성 생명법이라고 그러죠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 위기는 곳 기회다 그래서 어, 투자에 더 가속화하면서 속도를 더 내겠다는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삼성 생명법 요 한번 알아보시면 어 현재는 삼성생명 어 계열사 주식을 3%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69% 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얘이 10% 가까이 되는 이 삼성생명의 총 자산의 10%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3%를 뺀 나머지를 어 26조에 달하는 물량을 이제 팔아야 되는 어 요런 그 법이 이제 삼성 보험 생명 보험법이죠 그래서 어이 앞으로 이 물량이 이십 조의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어 아무래도 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뉴스죠 어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전자 업종입니다 요 오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업종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어,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기업이죠. 뭐 시, 어,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급등을 했죠. 0.35% 어, 급등을 하면서. 어, 오늘 어, 그, 어, 200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보압 그래서 어, 상당히 뭐 여기 있는 전자업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들의 특징을 보시면 위니아, 애플페이 관련주죠 대한광통신, 어, 광케이블 어, 앞으로 신축건물의 통신은 이제 광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수혜를 얻는 어, 받는 업체가 대항 왕동친, 또, 가온전선 이런 종목 보시면, 7% 5%,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500억대, 위니아 880억대, 아주 뭐, 저렴한 시총이죠. 뭐, 가뿐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니드, 어, 드론 관련해서 아주 좋죠. 오늘 6%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870억, 위니아 에이드, 뭐, 위니아 관련, 네또 애플 페이 관련 주죠 그래서 애플 자 들어가면 항상 잘 봐야죠 우리 삼성전자의 한 8배 수준에 있는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 얘기만 한번 스치면 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죠 애플 관련 주는 어 그리고 mc 넥스 애플 카 관련 주 현대 일레트릭 어, 신고가를 한번쓴 후에 이제 조정 중입니다. 뭐, 효성 중고업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후 조정. 요덜 기업을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죠. 원전 관련, 수소 관련. 그래서 에너지 쪽에 원전, 수소, 일진 버트리어스, 어, 2차 전지, 일렉, 동박, 포일, 세계 1위죠. 일진. 오늘 4% 상승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2조 5천억이죠. 여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어, 자화전자, 애플, 헤드셋 관련. 그래서 애플이 좀 많이 보이죠 수소 또 SPR 수소 관련 쿠크홈시스 생활 가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분기에 벌어들인 게 4579원을 벌었습니다 주당 쿠크홈시스 4792원 퍼는 7배 수준이죠 가온전선 퍼 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어, 하지만 뭐 브랜드 자체가 이 삼성과는 어, 비교할 수가 없죠. 어, 높은 어, 브랜드를 어,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346조에 거래되고 있는 아주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전자 업종을 볼때 어디를 집중해야 될지를 어, 알수 있는 게 이제 애플 관련 무조건 봐야죠. 애플 관련 주. 아 그리고 광케이블 관련주 어 실적이 좋은 놈은 이제 가온입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주 움직임이 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전기, 가스 요금 계속 앞으로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주춤하지만 또 언젠가 또 반등을 또 크게 줄 수도 있는 종목이 이런 또 원전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수소는. 어, 윤석열 정권에서 어, 앞으로 그 집중 육성할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주 어, 흐름이 지금 다소 뭐 화장품이라든가 중국 관련 기업들 어, 이런 쪽이 치고 가기 때문에 어, 약간은 소외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반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어, 바로 이런 수소 관련 주들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에너, 어, 애플 관련 수소 관련 에너지 관련 어, 또이 통신 케이블 저평가주 이런 데는. 어, 전자업종 중에서도 유독 좀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럼 간단히 다음 한번 몇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위니아입니다 어, 애플 관련해서 뭐 하,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그렇지만 아, 200일선에서 계속 이제 위꼬리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실적이 좀 받침이 안 되면 어,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급등한 이후에는 이런 조정. 어 급락할 수 있는 조정을 한번 대비해야 될어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 대한광통신이죠. 어뭐 앞으로 신축 건물 어이어의무화 됐기 때문에 어 가장 이제 수혜가 큰 종목이 이 대한광통신입니다. 3,300원 고점 아주 강한 상승세로 어,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어, 휴니드 요 드론 주죠. 어 지금 이중 바닥 어, 전 어,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세게 했죠. 어, 가운전선입니다. 뭐, 강통신과 거의 뭐,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죠. 거래량은 뭐, 0만주도안 되는 뭐,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들은 이제 삼성을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아, 이런 종목이 뒤에서는 이제 짭짤한 수익을 주죠. 어, 보시면 뭐, 어, 5일선을 안 깨면서 200일선, 장기 2평선까지도 이제 돌파한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아 다음은 현대 일렉입니다 뭐 보시면 뭐어 중간중간에 뭐 쉬어가는 조정은 있었지만 아 지금 어1 61선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21선에서 달때마다 또 반등도 이렇게 나아주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 44,400원 요 라인대를 돌파를 해줄 때 좋은 모습이지 여기서 이제 뭐 꺾이면 또 쌍봉으로 꺾일 수도 있죠 그래서 흐름이 앞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간다면 앞으로도 쪽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겠죠 현대 일렉이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수혜주죠 이 수소 관련해서는 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 상승했었죠 지금 5만원대에서 아, 4만8천원대에서 이제 9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정 중이었던 종목이죠 오늘 이제 3.5% 반등했습니다 아,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을 했죠 200원 급등을 하면서 어, 지금 어, 5만8천원대를 어,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이제, 여기서, 어, 회복이 돼서, 어, 6만원 선, 요, 요, 라인 때까지는 올라와줘야, 앞, 아, 아, 앞으로도 좀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 상승을 못하고, 만약에 이제, 어, 하, 하방으로 이제, 기운다면, 어, 추세적으로도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죠. 어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은 아직도 꾸준히 이제 어,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매수 주체는 이제 금융 투자 어, 이쪽이 좀 어,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는 어, 이런 흐름이죠.